여러분 추석 잘 보내셨어요? 음, 저는 뭐 음, 그럭저럭 뭐늘 똑같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 크게 굴곡없어요. 음, 좋게 말하면 좋은거고 나쁘게 말하면 좀 심심한거죠. 어. 자 애니웨이 anyway. 자, 오늘의 주제는요. 그거예요. 음, 만날수록 실망스러운 사람 어찌 할까요 진짜 어찌하오니까 미치겠네 정말 어, 그쵸 어, 그래서 오늘 이렇게 카드 네장을 뽑았어요 네개를 음, 뽑았고 어, 번호는 여기 1번 2번 3번 4번입니다 어, 카드 선택할 시간 드릴게요 네, 카드 선택 끝나셨나요? 그럼 제가 1번부터 리딩에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1번 카드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이고 어찌하오리까 자꾸 실망스러운데 음 어떻게 여러분들을 실망시켰을까 음. 생각이 많으신가 봐요. 음, 생각도 많고 음. 아 이제 말하기도 입 아프고 어, 그런 거죠. 음, 말하기도 입 아프다. 음, 음. 저기 마 여러분들의 그분이 저기 마 너무 수, 스윗하튼가 어. 스윗하트는 무슨 개뿔이? 개뿔! <웃음> 이러실텐데 <웃음> 뭐 그쵸?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스윗하게 했을 거 아니에요? 어, 스윗하게 했을 거 아니에요? 네, 요즘에 덜 스윗한가? <웃음> 어디 봅시다. 어. 어디 보아용? 왜 갑자기? 응? 음. 싸우셨어요? 설마 이거 완전히 뭐 헤어진 건 아니죠? 어. 그러면 안 되지. 어. 어지간하면. 근데 여러분이 많이 참았다라고 나와요. 많이 참아주신 것 같아. 음. 아, 여러분이, 음. 여러분이 참다 참다 때려쳐 이럴 거면 헤어져 하고 어 그러셨던 것 같아. 어 참다 참다. 음. 헤어지신 지 얼마 되셨어요. 뭐 그런 거지 뭐이뭐 뭐 이게 솔직히 그래요. 뭐 헤어진 지 얼마 안 되셨네요. 뭐. 그렇게 말하기도 뭐한 게, 어떤 분들은, 어, 몇달 전에 헤어졌던 분들도 기억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잖아, 음. 음. 근데 요즘은, 어, 헤어지고 나서 가끔씩, 어, 뭐, 어떤 경로로든 보게 되잖아요. 안볼 수가 없어. 이민사회는, 솔직히, 미국 같으면 땅땡이 넓어서 안 보고 싶으면, 안 보, 얼마든지 안 보고 싶어요. 근데 한국사회는 아니지. 어, 자꾸 눈에 띄지. 음, 눈에 띄기만 하면 어 으르렁 대시는것 같은데, 어. 그런 것 같아요. 아직 잘 모르겠다. 이게 그 싸운다는 것도 하나의 관심의 표현이에요. 그 저기 막악플 같은 거 달리잖아요. 악플보다도더 무서운 게 무풀이라고 그러잖아요. 관심 없는 거. 싸우는 것도 관심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이 너무 많아. 아니면 지금은 지금은 별론데요. 그때는 그랬어요.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이게 사람마다 다르니까. 어, 뭐 어제 싸우고 오늘 보시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몇달 전에 싸우고 지금 이걸 갖다가 그냥 심심해서 어, 그냥 보시는 분 있고 자꾸 얼굴은 마주치니까. 근데 이 분이요. 음. 맞아. 여러, 저, 맞아. 약간 바람기가 있어요. 바람기가 있고, 좀 이, 이 양반이 감정기복이 있어. 어. 감정기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사람의 이런 감정기복을 갖다가 참다, 참다, 어. 참다, 참다 폭발한 것 같아요. 어디 뭐 가가지고 여자한테 저 작업 걸다가 들켰지, 뭐. 그게 그런데 그게 한번 갖고서 이렇게 폭발할 리는 없잖아요. 한번 갖고. 어. 그치. 한번 갖고 폭발할 리는 없고. 음. 근데 요즘에 다시 연락이 오죠. 연락 올것 같은데. 그런데 연락이 와도 자꾸 싸워. 어. 자꾸 싸우고 음. 그러고 어떤 분들은 어, 싸울 적에 그 저기 막 인격이나 외모나 이런 것들 갖다가 비하하는 발음도 서슴지 않고 그래요. 음, 그럼 뭐 너는 잘났냐, 뭐네 어, 꼬라지를 봐라 하면서 서로 해서는 안될 말을 갖다가 어,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우르르 쾅쾅 싸우고 그냥 탁 헤어지고 막 이러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진짜. 이게 마음에 없어서 싸우게 되는 건지 아닌지는 아직까지는 카드에서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마음을 갖다 한번 잘 보세요 맞아 싸우고서 지금 상처 입었어 원래 이렇게까지 싸울 일도 아니었단 말이지 음. 만약에 정말 헤어진 거면 헤어졌어요 어, 헤어졌는데 어떻게다 보니까 자꾸 만나게 돼. 왜냐면은 같은 바운드리 안에 있으면 어떤 경로로든 만나요. 직장이든 어, 아니면 동네든 아니면 뭐 친구와 친구끼리 게 연결이 돼 있으니까 나는 이 친구들하고 모였는데 어떻게다 하 보니까 어, 또이 친구와 이 친구 알게 돼가지고 어떻게다 보니까 보게 되고 그런 수 있잖아요. 어. 그게 같은 바운드리란 말이야. 어. 그러니까 아예 안볼 수가 없지. 그렇게 봤단 말이지. 보게 되면 으르렁 되는 거야. 쟤 제, 제 제수덩어리 제왜 여기 왔냐. 어. 뭐 이렇게 되는 거지. 뭐재수덩어리너말다 했어? 이러는 거지. 어. 그래, 그런 식으로 싸운 거야. 어디 보자. 그런데 이게요. 어. 서로 이렇게 상처를 주고 실망을 하고 음.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추측 있잖아요. 이 사람이 이랬을 거다. 야, 누군가가 전해줬을 것 같아요. 아니면 직접 목격할 수도 있고. 야, 저기 철수, 저기만 며칠 전에 어디서 누구랑 있었는데, 어, 부은켜 안고 있더란다. 막 키스도 안고 난리도 아니었대. 누구, 야, 야. 거기서 끝난 거면 다행이 걔네들 모텔 들어가는 것도 누가 봤대. 이렇게 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갑작스럽게 헤어지게 된 거야. 본인의 직접 목격했든지 아니면 제은 3자의 경로를 통해서 알게 됐든지. 그래서 이게 갑작스럽게 헤어진 거예요. 어. 그래갖고야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너를 봐줄 수가 없어. 어. 그래서 헤어졌는데 이 사람이 그래도 스윗하잖아. 어. 스윗하기 때문에 이... 자꾸 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 여러분도 이 사람이 자꾸 생각나게 되고 보다 보면 생각이 나잖아요 근데 맘 같지 않게 어 싸우게 된다는 거지 어,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크게 싸웠던 것 같아요 어, 상처도 많이 주고 응. 이 사람이 그런지 여러분들이 그런지 모르지만 되게 외롭고 고독하대요. 음, 되게 외롭고 고독하고 그리고 어디 봅시다. 어디 보아요? 아이 사람인 것 같다. 이 사람이 음 이, 게 카드 내용상, 흐름상 보니까, 이 친구가, 어, 여러분들의 그렇게 차가워지고 냉담에, 옛날엔 이 사람이 안 그랬는데, 차가워진, 차가워지고 냉담한 이런 모습을 보고, 전에 이 사람이 자꾸 깐족깐족 거렸던 거, 그니까, 러이 사람은 깐족까지는 아니야. 근데 이렇게 자꾸 이렇게 얼굴 부딪히면, 어, 좋은 소리 안 했던 거는, 그래도 이 사람이 여러분들하고 관계를 갖다 어느 정도 회복하고 싶어서, 그렇게 한 건데,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너무 냉담한 태도를 보이니까 본의 아니게 이게, 어 이게 말 실수가 되는 거지. 어 본의 아니게.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런 거야. 자기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이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있구나. 근데 이 사람이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여러분은 짜증나는 거야. 실망스러운 거야. 어 내가 원하 그니까 그렇잖아. 그니까 노력하는데 자꾸 실망스러워. 자꾸 어, 짜증나고 꼴베기 싫어지는 거예요. 음. 아, 너 그딴 거 노력 같은 거 하지 마. 어, 이거 이제 노력 같은 거 하지 마. 응. 음. 맞아요. 음. 그리고 이 사람도 여러분, 어, 그리워하는 거 맞아요. 어, 그리워하고, 그 그리워하다기보다 정확, 엄밀히 말하면 그리워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사람이 되게, 어, 얘가 요 외로움 같은 걸 되게 많이 타. 어, 외로움을 많이 타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외롭다 그래 외로운 거예요. 어, 외로워요. 원밀히 엄밀, 따지면 여러분한테 연락해오고 여러분들한테 찝쩍대온 이유가 외로워서 그런 거예요. 음, 보고 싶다기보다는 어, 그쪽이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약간 다른 거야. 음, 그리움하고 외로움은 다른 거예요. 그리움은 사랑이 반 사랑이라는 그런 감정이 섞여 있는 마음이지만 외로움은 지극히 자기 주관적인 감정이거든요. 어디 더 봅시다. 이 사람 지금 되게 외로워요. 음 맞아요. 처음에는 이제 헤어질 당시에는. 어, 헤어질 당시에 는이 사람이 이렇지 않았어요. 어, 헤어질 않았고 근데왜 왜 이렇게까지 외롭지 않았냐 하면 잘 들어보세요. 헤어질 당시만 해도 이 사람은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었어요. 음, 자기가 하면 다될 거라는 그런 게 있었어. 어, 그렇지만 헤어지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 이 지금 이 카드상으로 보면 여기는 그래도 만난 지꽤 됐고 주변 사람들도 많이 아는 것 같아요. 음 친구들도 둘이 커플이었다는 걸 많이 알고 그리고 이여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왜 헤어졌다는 것도 알아요. 이 남자의 바이 어, 남자가 어, 바람을 폈기 때문에 한눈을 한눈을 팔았기 때문에 헤어졌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이이 이 여러분이 이 사람한테 진짜 너무 잘해줬어. 어, 얼만큼 잘해줬냐면. 어, 어 우리 파, 어, 우리 자기가 부족한 거 없나? 항상 이 사람만 생각하고 이 사람을 위해서 모든 걸다 해줬단 말이지. 음, 굉장히 헌신했어요 여러분들이 이 사람한테. 음, 그렇게 헌신하고 더 이상 뭔가 어 그렇게 어, 그러니까 굉장히 자발적인 거야. 사랑 사랑했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그런 거지. 그러니까. 보에 겨웠던 거지. 보에 겨워서, 어, 요강에다 똥을 싼 거예요. 얘가 어디 가서 딴 사람하고 바람 펴는데, 그게 누군가에 의해서 목격이 된 거예요. 음, 목격이 된, 여러분들이 목격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제3제에 의해서, 여러분들과 친한 사람들 눈에 얘가, 어, 어, 저기, 마, 그 다른 여자랑 둘이 부둥껴 안고 모텔로 가는 걸 갖다가, 어, 저기, 마, 발견이 됐다던가, 아니면 부둥껴 안고 있다는 걸, 어, 했다던가. 그래서 그게 여러분들 귀에 들어와서 이게 갑작스럽게 헤어지게 된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헤어지게 됐을 그 당시에도 여러분들은 이 사람을 사랑했어요. 왜냐면은 이 사람한테 들 드린 공이 어마어마해. 음, 어마어마해요. 정말 여러분들은 오린했다 그래. 오린했어. 완전히 오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그리고 그런데도 이 사람하고는 계속 어, 마주치게 됐었던 거예요. 마주치게 되는 마, 마주칠 때마다 어 그냥 주제 주제에 벗어난 어, 일을 갖고 막어 서로 다투고 그렇게 헤어지기 일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 없는 일로, 그러니까 목적이 없는 거야. 우연히 만났, 마주쳤으니까 목적 없이 싸우는 거지. 그렇게 싸우다가 헤어지고 헤어지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어 마음의 상처도 많이 받고 그랬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남자는. 지금 그 구설에, 구설에 들어가면서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알다시피 되게 감 좋게 말하면 감수성이 예민한 병이지만 나쁘게 말하면 약간 자기 그런 게 있어. 자기 감정에 자기가 빠져서 허우적대는 그런 그런 애예요. 한번 자기 감정에 빠지면 잘그 헤어나오질 못해.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외로움 속에 지금 갇혀있단 말이지. 지금 자기 외로움 속에서 얘는 나오고 싶어해요. 음, 나오고 싶어하고 그렇게 나오고 싶어서 발버둥 치고 발버둥 치고 여러분한테 어떻게든 다가갈려 하는 건데 이 사람의 진심이 여러분한테 안 보이는 거야. 왜? 그리움이 아닌 거지. 나에 대한 그림이 아니라 지극히 자기 이기주의 막 이기적인 마음에 잡고 이 사람이 행동할 때마다 표출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실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맞죠? 음 맞아요, 굉장히 이기적인 모습으로 어. 그 자기를 어. 말로는 되게 어, 자상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했지만. 그 안에 진심이라는 게 나를 향한 진심이 묻어있지 않아 결국은 기승전결 다 자기 어 자기가 외롭다는 거야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카드를 본게 아닌가 싶어요 음. 아, 이 사람은요 음이 사람은 자기 내적 갈등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내적 갈등이 굉장히 많고, 어, 그리고 자기가 이런 마음이, 어, 이런 내적 갈등이 많다는 거,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갖다가 다른 사람들이 알까봐 굉장히 불안하네, 불안해해요. 음, 자기 그런 것들이 들통이 날까봐 굉장히 불안해하고, 그 그런 게 있어, 어, 구릴수록 더 감추고 싶어한다. 그 어, 향수가 왜 생겼어요, 유럽에서, 어. 안 씻으니까 똥꼬린내 감추려고 향수가 발달한 거 아니에요. 향수로 그 똥꼬린내를 갖다가 가리잖아. 이 사람이 겉으로 나오는 것들은 자기의 똥꼬린내를 가, 감추려고 하는 행동일 뿐이에요. 어, 자기한테서 자기 그 자체에 어, 좋은 향기가 나는 사람은 이렇게 연막을 칠 필요가 없다는 거지. 아니 그렇습니까? 음. 야, 어떻게 이사람을 그래도 한번 만나고 싶으세요? 이렇게 되면 그런게 있어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갖다가 어, 많이 참아 줬단 말이에요 어, 이 친구는 지금 이런 상태 있잖아요 자기 외로움이나 그그 그 외로움들 그 다음에 자기 감정 자기 이렇게 어, 그 꾸레네 나는거 어. 이런 거를 감추는데 급급해요 이 여기서 얘는 어한 발자국도 아직까지는 발전할 수가 없어요 이걸 갖다가 그 황골탈퇴를 해야 되는데 얘는 황골탈퇴할 황골탈퇴할 어 용기가 없어 황골탈퇴할 어. 용기가 없어 맞아요 어. 그리고 이 사람 어. 저기 막 여기 여기 이거 어 만약에 헤어진 지 얼마 안된 사람이라면요. 만약에 이 루머, 이 스캔들 음. 저기 막 구설수죠. 어, 이 구설수가 다 가시 일지 무렵에 얘가 또어재벌 얘는 외로 외로움을 많이 타거든요. 외로움을 많이 타기 때문에 어또 누군가를 두고서 어 여러분하고 누군가를 두고서 또 이렇게 저울질 할 거예요. 음, 맞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 어, 저울질 할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어, 어, 이게 헤어진 지 오래된 커플이라면, 어, 오래된 커플이라면, 어, 이, 이 사람을 만나야 되나, 안 만나야 되나, 어, 라고 여러분들이 고민할 수도 있고, 음, 고민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도, 어, 어떻게 해야 되나? 어. 여러분들한테 다시 다가가야 되나? 아니면 새로운 여자를 만나야 되나라고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카드상으로 봤을 적에는 새로운 사람은 아직은 없어. 음, 아직은 없고 음, 이 사람도 어. 여러 이 이게 여러분하고 헤어지고 싶어서 헤어진 게 아니에요. 음. 헤어지고 싶어서 헤어진 게 아니라 어, 얼 어쩔 수 없이 들통이 나는 바람에 이 사람도 갑자기 헤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을 좋아하는 마음은 그저 있어요. 쌍방에다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왜이 사람이 여러분들을 좋아했냐면, 여러분들이 그 베풀어주고, 자기를 참아주고, 자기를 인내해주고, 그런 것들 있잖아요. 어.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을 쉬 놓을 수가 없어. 왜그 어느 누구도 여러분이 해준 것만큼 이 사람한테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음, 이건 제가 단언해요. 이 카드, 그니까, 어, 그럴 거예요가 아니야. 거예요가 아니라, 없어요. 음, 왜 그렇게 단언하냐 하면은, 이, 여러분이 많이 인내하고 참았다는 게, 음, 반복적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세 장씩이나. 세 장이, 세 장에 나왔다는 건 뭐예요? 음, 세 장에 나오기는 드물, 이렇게 카드마다 이렇게 다 나왔다는 건 힘들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람한테 그만큼 헌신적으로 잘해줬다는 거야 자기 속은 다 썩어 문드러져가지고 습검댕이가 돼가면서까지도 이 사람을 갖다 봐줬다는 뜻이에요 어. 이 사람 봐줬다 근데 이 사람이 게을러 조금 음 조금 게을러 좀 자기가 어 진짜 그러니까 그런 게 게으르다 그 뭐냐면은 음, 돈에 대한 욕심은 되게 많은데 어, 자기의 욕심만큼 움직이질 않는다. 어, 바로 그거예요. 게으름은 그거예요. 일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내가 할수 있는 어, 능력이 이만큼이야. 능력이 이만큼인데 어, 이만큼을 하는 사람 있어요. 물론 딱 보니까 일머리가 없어서 이만큼 에서도만족지 않아. 하지만 자기가 할수 있는 건 이만큼인데 이만큼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얘는 이만큼을 할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만큼밖에안 하는 사람이에요. 음, 요만큼밖에안 하는 사람이야. 노력을 안 해요. 어. 그러니까 주둥이로만 먹고 살라고 해. 감, 감성 팔아가지고 여자들한테. 그러니까 여러분한테도 어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말을 들어줄 거야. 말을 듣는다는 건뭐 시키면 잘한다는 게 아니야. 여러분이 힘들고 그러면은 오 우리 파랑새 그랬어요. 어이 어, 오빠가 어, 우리 파랑새 잘 보듬어줬어야 되는데. 어 어떡하지 하면서 어, 오빠가 저기 막 김치찌개 끓여줄까 뭐요런거 있잖아. 요런건 되게 잘해. 어 그것도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음. <웃음> 필요.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갑자기 내 사례 들렸어 말하다가 음. 필요에 이뤄서 그런 걸 잘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람의 어, 그런 것에 음~ 그 매료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계속 어 자기가 널 사랑해 널 사랑했었다 뭐 어쨌다 저땐다 얘기했는데 듣고 싶지가 않아요 어, 듣고 싶지가 않고 여러분들은 계속 그렇게 어, 철벽을 이 사람한테 치고 있어요 음, 계속 철벽을 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도 이 카드를 봤다는 건이 음, 사람이 꾸준히 여러분들한테 어 저기 막 얘기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럼 한번 여지를 줘볼까라는 어.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는 거죠. 어. 여지를 줄까? 어. 어디 봅시다. 음. 근데 여러분이 그거 알고 있어야 될게 있어요. 어. 다시 한번 잘해볼까라고 어.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 어, 처음과는 달리, 어, 처음과는 달리 어,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카드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음, 어디 봅시다. 아, 그렇지, 음, 어, 그럴 거예요. 어, 마음은 음, 아니면 이 사람이 우리, 어, 우리 저기 막 예전으로. 음, 우리 예전으로 돌아가면 안 될까? 어, 어, 라고 얘기를 했다던가, 아니면 꾸준히 자기의 그, 여러분에 향한 자기의 마음을 갖다 어필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어, 야, 그럼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라고 재고를 하기 시작했던지, 어,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럴까 말까 생각 죽일 수도 있고, 음, 그런 거예요. 음, 음 어디 봅시다. 아,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마음을 잘 모르겠네 어, 마,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마음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네 음. 그럼 어디 봅시다 받아줬을 때 응, 받아줬을 때 어떻게 되나 이 사람의 이 마음을 받아줬을 때 어떻게 되나요 마음을 받아줬을 때 어찌할까요 니까 그러니까. 어. 어찌합니까 이 사람을 받아줘야 되나요? 받아줘야 되나요? 받아줘야 되나요? 어디 봅시다. 받아주면 어떻게 될까요? 음. 음. 여러분, 어. 저기, 뭐, 조금 더 지켜보세요. 음, 지켜보다 보면, 어, 지켜보다 보면 어, 실체가 드러날 거예요 어, 이 사람이 음, 이 사람이 아직까지는 어, 아직까지는 그래요 어, 뭐가 그러냐 조, 조금만 기다려 요 조금만 기다려 카드를 더 뽑아보고 조금만 더 뽑아보고 음. 조금만 기다려봐요. 이 사람은요, 음, 자기가 결정해 놓고도 자기가 결정해 놓고도 어, 저기 막그 자기가 결정해 놓고도 자기 결정에 확신이 별로 없어. 음. 지금 이럴까 저럴까 이 사람도 좀 망설이는 경향이 있는데 어~ 왜 망설이냐 하면은요 음~ 딱 끊어지지 않는 관계가 있어요 주변에 어~ 청소가 좀덜된 느낌이 든다 그래야 되나? 어, 그래요 근데 그 사람하고 뭐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어, 뉘앙스는 없고, 청소가 약간 들돼 있다? 음, 그니까 똥 놓고 밑을 들다 깠다? 아, 어, 왜 자꾸 똥 얘기해서 그래서 죄송한데, 아무튼 아, 그런 거야. 뭔가 찜찜함이 있어요. 어, 찜찝함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이 결정을 자기가 해놓고도 계속, 아, 이, 자, 본인 그 스스로도 자기의 그 결정을 갖다가, 어, 확신하지 못해. 어, 확신, 확신을 줄수 없어요. 이게 이 결, 이게 여러분일 수도 있다는 거야. 여러분이 결정을 해놓고 뭔가 찜찜한데 저 새끼가 청소를 깨끗이 안한것 같은데 한 찜찜함이 있어서 이 카드가 이렇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은 이 사람하고 지내면서 그 찜찜함을 갖다 안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음이 찜찜함은 피할 수가 없어. 팔자상. 이이 사람 이, 이 사람은 원래 그래요. 성격 자체가 어, 그렇게 이미 어 태어날 때서부터 그렇게 프로그램이 됐어. 음. 그렇기 때문에 이이 이 찜찜함은 계속 가지고 가야 되는 문제다라는 거예요. 어. 그럼 어디 봅시다. 만약에 받아주지 않았을 적이 어떻게 되나? 음. 두두 개를 다 놓고 봐야죠. 받아주지 않았을 적이 어떻게 되나? 받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받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받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받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받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받아주지 않으면. 아, 죄송, 왜 이렇게 안 돼? 받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바, 받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어 봅시다. 음, 받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받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받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음. 받아주지 않으면 조금만 몇 점만 더 볼게요. 받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음, 받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받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음, 받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받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받아주지 않아도, 받아주지 않아도, 이거, 받아주지, 이, 여러분이 이 사람을 갖다가 받아주지 않으면, 이 사람은요, 그, 저기, 마, 일단은 잠수, 잠수를 타요. 일단은 잠수를 타다가, 무슨,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래, 내가 새롭게 뭔가를 정해야겠다. 새롭게 뭔가를 정하고, 어, 어, 어떠한, 어, 그 그러니까 뭐지? 여러분한테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을 갖다가, 어, 제시를 해야겠다. 음, 그렇게, 어, 제시를 해야겠다. 어, 내가, 어, 이게, 내가 놓쳤던 어떤 포인트들 있잖아요. 그니까, 러 여러분이 여기서 받아주지 않으면, 이 사람은, 어, 재정비해서 여러분들한테 뭔가를 갖다가 내놓을 것 같아요. 음, 대화를 시도한다. 어, 대화를 시도한다. 어, 무슨 대화를 시도하냐. 어, 우리가 놓쳤던 거. 어, 내가 놓쳤던 거 앞으로 우리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과거는 어쨌든 저쨌든 간에 앞으로 어째했으면 좋겠다. 라는 걸 갖다가 어, 여러분한테 어, 대화하려고 시도를 하겠다. 라는 거예요. 암튼 어. 받아주든 받아주지 않든 이 관계는 어, 당분간은 끝나지 않아요. 왜 당분간은 끝나지 않냐? 라고 하면 지금 이 지금 받아주더라도. 이, 근본적인, 어떤 찜찜함은 갖고 가야 된다. 어, 받아줘도 괜찮아요. 어, 받아줘도 괜찮아. 어, 여기서 바, 받아줘도 안 된다, 뭐, 뭐, 싸운다, 뭐란다, 이, 지금 현재상은 없어요. 하지만 받아줘도 찜찜함은 계속 간다. 근데 만약에 이번 타임에 받아주지 않으면, 얘가 새롭게 정비를 한다. 그것이 이제, 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하고, 어, 어떻게 어떻게 하고, 우리가 이 사람이 중요, 이, 우리 관계에서 중요한 포인트를 잡아서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하려고 노력을 한다라는 거죠. 응. 어, 그리고 이 관계가 어, 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는 이제 그때쯤 가 갖고 다시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음, 응. 막 여기서도 여러분이 싫어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거선 더안 뽑았어요. 어, 더안 뽑은 이유가. 어 지금 너무 많이 왔어 너무 많이 왔기 때문에 어 여기 이후에는 다음 번에 다시 뽑는 게 맞아요 어, 다시 리딩하는 게 좋고 지금 현재까지는 이 사람하고 갈 거냐 안갈 거냐 어 그럼 어, 만약에 가게 되다도 찜찜만만 남아 있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거절을 한다면 이 사람은 다시 한번 어, 여러분들하고 현실적 현실적이고 어그 뭐지? 실현 가능한 그런 목표를 세워서 여러분들하고 다시 대화를 시도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어, 1, 1번 카드는 어,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봐요. 받아줘도 괜찮고 어차피 이거는 보니까 받아줄 것 같아요. 어, 이번에 안 받아주더라도 어, 받아줄 것 같아요. 어, 당분간은 뭐어 어, 제외의 흐름으로 가는 음, 것 같아요. 이 카드는 어, 축하드려야 하나요? 음, 여러분 일단 축하해요. 음, 그렇지만 그런 건 있어요. 이 사람의 이런 성격은 여러분들이 안고 가야 되는 여러분들의 몫이라는 거예요. 음, 성격은 변할 수가 없어. 음, 여러분들이 이 찜찜함이 이 사람의 성격이거든. 음, 자 그러면 1번 카드 리딩은 여기서 마치고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리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2번 카드 리딩에 들어가겠습니다 어디 봅시다 응. 여러분 왜뭐 어찌할까요 뭘 어찌해 어찌하긴 응. 데빌 카드 떴는데 데빌를 뭐라 그랬어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 응. 이 저기 막이 데빌은요 더 괴로워. 어, 이 데빌의 괴로움은 음, 나를 막 미치게 한다 그래야 되나? 어, 조금 이게 이게 텐션이 세요 데빌은. 어, 그냥 일반적인 그 시련이나 뭐 이런 것보다 일반적인 걱정 뭐 이런 것보다도 좀 텐션이 세. 그래서 제가 데뷔를 안좋아한다 그랬잖아요. 응. 사랑했을 적에는 이 데뷔만한 게또 없어요. 짜릿하거든. 응. 사랑할 때는 짜릿해. 근데 헤어짐도 완전히 짜릿해. 그 자체라는 거지. 응. 뭐 인생에 있어서 응. 뭐 한, 한 번쯤은 이렇게 짜릿해 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응. 음, 부럽기도 해요. 밍밍한 저로서는. 응. 봅시다. 왜 여러분들이 어찌할 어 어찌 할 바를 모르겠는지 어찌할까요? 음. 이제 뭐거반거어 상처에서 그 저기만 상처는 음, 치유되고 돼가고 있고 아, 다시 한번 어, 머리를 들어볼까라는 생각도 있고 음 이, 여기는 쌍방이 성향이 조금 비슷한 것 같아 음 성향이 비슷해요, 두 분이. 음. 이, 여, 기는 진짜로 안 볼래야 안볼 수가 없는 사이였던 것 같아? 응. 음. 그런 것 같아요. 음. 주변 관계도 그렇고, 어. 주변에서도 좀 여러분들이 다시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 그러네? 음. 뭐 이렇게 두 분의 성향이 내가 같다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뭐옷 음, 입는 스타일이 비슷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어떤 예술적인 감각 같은 거 있잖아요. 장르 어 장르가 좀 비슷 좀 독특하다 뭐 독특하다 그런 부분이 같, 어 굉장히 비슷할 수 있어요.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더 어 강렬한 끌림이 있지 않았겠는가라는 거지. 음. 뭔가 빠지면 아직 이 빠지는 경 성향이 두 분이 똑같다 그래야 되나 어, 그런 것 같아. 음. 그래서 천생 연분이다라고 그 어, 스스로도 생각했을 수 있지. 어. 맞아요. 어, 대화도 너무 너무 잘 됐고 어, 대화도 잘 됐고 음. 너무 만족스러운 관계였다라고 세, 어, 봐요. 요즘에 가끔씩 어 그래도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 같은데 음. 뭐 헤어 딱히 뭐 헤어졌다라는 그런 거는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아요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고 냉전 중일 수도 있지 음, 그렇잖아요 음. 냉전 중일 수도 있지 뭔가 실망을 했다라는 거지 음, 실망을 했다 음. 근데 여기 솔직히 이두 분은 헤어지기는 조금 힘들어. 음. 실망을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헤이 저기 막저 헤어지기는 조금 힘들어요. 음. 노는 물이 너무 같 음, 노는 물이 같다라는 건 뭐, 뭐냐면은 코드가 잘 맞어. 음. 코드가 잘 맞기 때문에 여기는 헤어지면 데미지 커요. 음. 데미지 커. 어디 봅시다. 아, 이거 조금, 좀 그런데? 와, 이제, 이거 반전 들어오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어 그런 거 같은데? 반전 들어오는데? 그런 것 같아요. 음. 여러분의 어. 음. 와 이거 좀이이이 어. 이, 이,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어떤 육체적인 관계를 원했던 게 원했던 거 아닌가 그래? 근데 여러분이 어. 아 듣기 싫어 지금. 지금 이 판국에 뭐 무슨 개같은 소리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어. 육체적인 관계를 갖다 이분이 원했던 것 같아요 음. 지금 이 판국에 어. 열받아 죽겠구만 어. 지금 이 판국에 무슨 어. 근데 여러분이 뭔 개소리냐 이랬던 것 같은데 어. 됐고 음. 뭔가가 보여 지금 지금 뭔가가 보여서 제가 좀 기다려봐요 뭔가가 보여 뭔가가 좀 같은... 음... 코드가 맞은 건지 맞은 척을 해준 건지 어디 봅시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갖다가 좀 속인 것 같아. 속였든지뭘 어, 속였어 여러분이 잠깐만 지금 내용이 안나와 음, 지금 여러분한테 어, 손해를 입혔거나 아니면 본인이 손해를 봤거나 어, 그런 걸로 나오는데 어디 봐봐요. 이게 아무래도 어 이게 그런 것 같은데 느낌이 여러분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 여러분이 그 가족 위해서 뭔가 준비 여러분들은 가족을 되게 중시 여기는 것 같아요 가족을 되게 중시 여기는데 그, 그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적금이나 이런거 들잖아 앞으로 우리 가족 어떻게 살기 위해서 적금 같은 걸 들잖아요 어. 근데 그런 그 미래를 계획했던 걸 갖다가 날린 느낌이 조금 나 날린 어, 느낌이 조금 나는데 맞다, 맞, 맞아요 날렸어. 어 그것도 아주 빨리 날린 것 같은데? 맞아요. 그리고 지금 그 저기 막그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지금 그거요 그 저기 막. 근데 자꾸 뭘 생각하냐 하면 어이 지금 이이 이 양반하고 어이 양반이 아직 카드 상에는 어떻게 된건지잘안 나와 이 양반이 돈을 어 여러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의 돈을 날렸어요. 근데 그 돈이 어떤 돈이냐 하면은 가족을 위해서 어 미래를 위해서. 어 가족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돈이란 말이야. 그거를 갖다가 날렸다라고 나와요. 어, 그걸 날렸다. 그거를 날렸는데 아 요거 요거 요거 뭔가 뭔가가 보여. 어, 뭔가가 보여. 여러분들 진작 여러분들 알고 있었죠. 그런 것 같아. 음. 또 다른 어또 다른 사람이 보여 어또 다른 사람이 보여 여러분들이 그거를 알게 됐 알게 된것 같아요 어그니까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목적을 갖고서 어온 건데 이런 경우들 많아 어 여러분들은 어, 여러분들은 되게 외로웠단 말이지. 감정적으로 누군가가 필요했어요. 의지할 사람이 필요했단 말이야. 이 사람이, 그니까 러 내가 아까 코드가 같다 그랬었잖아요. 코드가 같았던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여러분들 코드를 갖다 간파하고서 여러분들의 코드에 맞춰서 여러분들한테 접근을 했어요. 그치? 접근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미래를 위해서 뭔가 구축하고 있었던 걸 갖다가 이 사람으로 인해서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다. 근데 알고 봤더니, 어. 알고 봤더니 어, 이 사람이 다른 또 숨겨진 누군가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알고 나서 굉장한 충격에, 충격을 에충격 받았다는 거예요. 충격을 받았는데 이시기가 이, 이 어, 그렇게 해놓고 무슨 낯짝으로 또 여러분들에게 또 그런 관계를 갖다가 요구를 하는 거예요. 미친 새끼지. 어, 그렇지. 원래 이런 애들이 뻔뻔해요. 음. 왜냐하면... 이 여러분들의 이이 이 심리적인 이걸 알아, 어, 그니까 심리적인 이런 걸 알아갖고 어, 심리 상태를 알아갖고 여러분 얘는 이게 원데이 투데이 해본 솜씨가 아닌 것 같아. 음, 접근하는 게 조금 노련해요. 어, 접근하는 게 노련하고 굉장히 숙달된 것 같아. 어, 굉장히 숙달된 느낌이 나고 어, 그렇게 하고 얘는 군더더기가 별로 없어요. 그렇다면 머리가 좋다는 뜻이겠지, 군더더기가 없다는 건. 여러분의 음, 여러분의 여러 심리 상태를 한 번에 캐치를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맞게 그걸 했어서 그리고 저기 막 얘는 뭐그 뻐꾸이 같은 거 날린다기보다는 어그 저기 뭐 여러분들이 아직 그게 필요하거든. 남자의 손길이 필요하거든. 어, 진짜, 내가 이 말을 안 하면 은 이게 얘기가 될 수가 없어. 음. 얘가 그걸 갖다가 간파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어, 짜릿한 밤을 만들어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돈돈 어, 돈 나간 거지 어. 아니라고 그러고 싶겠고 사랑이라 그러고 싶겠죠 어, 이게 나오면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거보다도 짜릿해요. 이 맛을, 어. 남자든 여자든 이 맛에 빠지면 골치 아파. 응, 골치 아파. 어. 아무튼 그래. 근데 이 사람은, 어, 노련해요. 어, 머리도 좋아. 어, 보통 요런 것 뜨는 애들이 머리가 좋아요. 음. 그래서, 그, 가족을 위해서 해놨던 것을 갖다가, 여, 러분이 이제, 사기를 당했다. 한마디로 사기, 사기 친 거지, 사기 당한 거지. 근데, 아, 그, 그,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음. 여러분들은 그 미련한 집착, 어. 여러분들이 이 카드를 봤다는 건 집착이 있는 거예요. 어. 집착이 있어. 그러니까 얘가 한번 자자 그랬지. 근데 왜 개소리, 개소왜 거절했어요? 어, 한 번이라도 자지 더. 어차피,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음. 여러분, 이 사람 생각에 잠못 자잖아. 어. 어차피 들어간 돈 있는데 본전이라도 뽑지. <웃음> 내가 이렇게 하면 나쁜 사람인가? 아니, 어차피 그리워할 바엔, 어. 여러분 갈등하잖아 만날까 말까 어. 음. 어떤 분은 이 사람한테 진짜 탈탈 털린 분이네 음. 탈탈 털린 분 있네요 음. 그런데도 미워할 수가 없어 왜 미워할 수가 없어요 미워할 수가 없어 이 사람은 노련해 어 노련해 맞아요. 또, 또 여러분들의 감성을 자극하잖아. 내가 그랬잖아. 이 카드 뜨면 똑똑하다고. 머리가 비상하기 때문에 이게, 이게, 이게, 이게 나오는 거야. 카드 아주 깔끔하잖아요. 음. 진짜 똑똑하네. 어디 봅시다. 아. 맞아 이 사람은 여러분들한테 자신감 있어요. 어, 자신감 있고 음, 여러분들한테 이 사람의 진짜 마음은 나는 어, 난 자신 있어. 어, 난 자신 난난 난, 난 자신 있고. 아딱 어, 어, 생각이 나서 그래. <웃음> 어, 생각이 어, 자신 있고. 어. 예, 예, 저기 뭐야 나도 생각 중이야. 어, 이이 사람이요. 내가 그랬잖아. 다른 사람 또 있다고요. 음, 난 자신 있고 이이 이 칼자루는요. 여러분한테 들려있는 것 같진 않아. 이 사람한테 들려있는 것 같아요. 음, 아직까지는 그래. 어, 아직까지는. 칼자루를 여러분이 잡지 못했어. 왜냐하면 여러분은요. 여러분은 감정 상태가 너무 출렁거려. 출렁거려가지고, 얘가 좀 잡아줘야 돼요. 음, 얘가 잡아줘야 되는데, 어, 지금 이 사람이 방향성을 갖다가 정하지 못한 것 같아요. 음, 방향성을 정하지 못한 것 같고, 어디 보아요? 음, 아직까지 방향성을 정하지 못했어. 왜 방향성을, 왜 정하지 못했죠? 왜 방향성을 정하지 못했죠? 이 관계는 끝난다. 어, 이 관계는 끝난다. 결국은 이이 이 관계는 종료된다. 어, 결, 결, 결정을 하네. 음, 결정을 하고 얘는 그냥 자기 세계에서 사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음, 자기 세계에서 산다. 잠깐만. 여러분은. 그럼 여러분은. 얘는 오히려 결정해놓고서 홀가분해. 어, 여러분은 계속 이 사람을, 어, 그리워한다. 여러분은 그리워, 뭐야. 어, 그리워하고, 어, 저기, 뭐야, 그리워하는 것 같다. 티는 내진 않지만, 티는 내지 않지만, 속으로는, 어, 속으로는 안 그래요. 응, 어, 속으로는 안 그래. 속으로는 안 그러고 겉 겉보기 겉보기에는 아무렇지도 않지만 속은 안 그래. 쫄려. 음.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어쩔 수 없이 이 관계를 갖다가 종료하는 어 시점에 와 있다. 어 어쩔 수 없이 이 관계를 어 종료해야 된다. 그런데 어 그런데 그래도 뭐 하나 내가 할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여러분들은 생각을 해. 아니 지금 저기 막 실망 어. 만날수록 실망만 느끼는데 어찌할까요 하는데 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지.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 사람 못 내려놔.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어, 생각이 너무 많다. 생각이 너무 많다. 음. 여러분들이 이 사람하고 그래 마지막으로 대화를 나눌 생각인가 본데 어, 마지막으로 한번 만나자 그랬어요? 음, 그런 것 같아 그래서 다, 단판을 질것 같은데 어, 마지막으로 한번 만나자 못뭐 때문에 만나는 건가? 음 나는 알것 같아 그래도 한번 봅시다. 내가, 어, 뭐, 마지막으로 한번 만나자. 음, 여러분이 이 사람한테, 어, 지금 이 사람이, 어, 느낌이 딱 왔어. 어. 음, 마지막으로 한번 만나자.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음. 고민하는데 이 사람 여러분이 돈돈 돈 문제 얘기했어요? 그런 것 같은데 음, 돈 문제 얘기한 것 같은데 돈, 썼, 돈 날렸잖아, 그거. 음, 이 남자가 좀 시간을 달라고 그러네? 음, 그런 거 같아요. 시간을 달라 그런 거 같아. 어, 에, 저기, 뭐, 일단은 이걸 돈을, 돈을, 에, 여러분들의 돈을 쓴건 맞아요. 돈을 쓴건 맞는데, 여러분들이, 에, 다시 한,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 마지막으로 한번 만나자. 이 관계가 끝났어요. 이 사람은 다른 쪽을 택한 거예요. 어, 그래? 그럼, 오케이. 어, 어쩌면, 이 여러분들이 이 관계를 놓지 못한 게, 받을 게 해결돼야 될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어떡하지? 어, 이걸 갖다가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내가 이걸 갖다가 돌려받을 수 있을까? 어, 내 잃어버린 걸 갖다가 돌려받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가지고, 이 사람을 갖다가 만나는 것 같아. 만나가지고, 어, 내 돈, 어, 잃어버린 거. 그러니까 어, 예를 들어서, 이게, 이것이, 같이 일을 시작한 거라면, 어, 같이 뭔가를 시작한 거라면, 어, 저기, 마, 이 사람들, 어, 그, 저기, 마, 그, 반절의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그쵸? 어, 다는 돌려받지 못해도, 일부는 돌려받을 생각에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만나는 것 같고, 만약에 이게 그냥 빌려준 것이라고 하면, 어, 어떻게든 야금, 어떻게든 야금야금 돌려받아야지. 어, 아니면 몸으로 떼우든가. 음. 몸으로 한뭐한 20년 때우든가, 뭐. <웃음> 20년 너무 많나? <웃음> 이 남자도면 기절해. <웃음> 하여간, 암튼, 그런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이 사람이 좀 시간을 좀 달라 그랬던 것 같아. 어. 그러면 이거, 이거 되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 시간을 주게 되면. 그쪽을 정리해, 그, 그쪽, 그, 그, 다른 편이 정리가 돼야지 돈 돌려받기가 쉬운 거 아닌가?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 시간을 주면, 시간을 주면, 시간을 달라고 하는 시간을 주면 어떻게 되나, 시간을 주면 어떻게 되나, 원래 이런 건 시간, 시간 끌면 안 좋은 건데, 그때 돈 문제가 또 족친다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쵸? 시간을 주면 어떻게 되나, 시간을 주면 어떻게 되나, 시간을 주면 어떻게 되나, 시간을 주면 어떻게 되나. 똑같은 거 나오죠? 페이지 오브 펜타클, 여기 페이지 오브 펜타클, 여기 킹 오브 펜타클, 킹 오브 펜타클. 똑같은 게 중복이 됐지? 음. 얘는요, 이, 이 돈에 되게 집착을, 굉장히 집착적이에요. 어, 굉장히 집착적이기 때문에. 어디 봅시다. 돈이라는 게 이게 진짜적으로 이게 쩐이 될 수도 있고, 여자도 될수 있어요. 어. 그리고 내가 이돈 만큼 소중하게 여기는 게 무엇인가 하냐는 거지 어 거기에 지참을 되게 많이 한다 그리고 그 문제에 있어서 라면 타협이 불가하다 어, 타협이 불가하고 음. 예, 이 사람이 지금 굉장히 짜증이 나있어 그것 때문에 어, 짜증이 나있고 어예 말로는 뭐 내가 그거를 갖다가 뭐 어, 떼먹을까봐 그래 뭐 이렇게 이런 얘기할 수 있어요 짜증이 나니까 어, 예민해져 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예민해져 있고 어, 여러분한테 오히려 조건을 제시할 것 같은데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렇게 하자 어, 어떻게 하자라는 조건을 갖다가 이 사람이 내걸것 같아요 어, 그래서 당분간. 그, 이 조건에 의해서, 어, 여러, 이 사람들을 만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돈을 뭐, 돌려줄 때까지 뭐, 어떻게 한다라든가. 어떤 조건을 제시할 것 같아. 어 그게 그, 여러분한테는 그게 썩 내키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옛날에 그런 말이 있어. 돈을 갖다가 빌려줄 때는 앉아서 빌려줘도 받을 때는 서서 받는다는 말이 있어요. 근데 솔직히 이 지금 계속 실망스럽잖아. 자꾸 약속이 어긋나고 어, 말이 저기 되지 않고 어긋나고 막 이런 게 실망스럽지만 이 사람하고 여러분들은 아직까지는 어뭐 그 연인으로서의 인연은 끝났다 볼수 있겠지만 이 사람이 집착적으로 자기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여는 끝나지 않았다라고 봐요. 여는 어, 끝나지 않았고 이문 이이 문제로 이돈돈 돈 문제로 인해서 이 사람을 갖다가 아직까지는 홀드를 할수 있어요. 아직까지는 홀드를 할수 있고 이 사람이 이돈 문제를 갖다가 얼마큼 이행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느 정도 가다가 결국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예요. 음, 하고 싶은 대로 할 거니까 여기서 더 이상 뽑아봐도 지금 이 너무 길어지는 거는 어, 막기가 어려워 어, 막기가 어렵고 그건 그때 가서 다시 뽑아 봐야 돼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조율은 가능하다 어, 조율은 가능하지만 그것이 그 굉장히 신도 있고 구체적인 계획은 아니란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어, 이 기대가 어, 빗나갈 수도 있다 어. 그러니까, 뭐, 내 기대, 내기대한 30% 밖에, 어, 충족시키지 못하는, 어, 어, 조, 어, 저기, 마, 제시일 수도 있다는 거. 이 사람이 뭔가 제시를 하고, 여러분들하고 그런 제시를, 어, 어 어그리먼트를 하는 것 같아요. 어그리먼트를 하고, 이 사람의 이 사람과의 남녀와의 관계는 조금 더 두고 봅시다. 음, 이, 이, 저기, 마, 어 어느 정도 끝났다는 거는 쌍방에다 수긍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수긍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남녀간의 관계는 몰라. 어 진짜로 몰라요. 어, 어, 어 저기 막 언제 다시 불타올지 그건 아무것도 모르는 거고 지금 여기 물질적인 게 관여가 돼 있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어, 저기 막그 뭐지 그 해결해 나가는, 해결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또 뭔가 어떻게 감정선이 어떻게 엮일지 그건 또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어, 모르는 거고 하니까 좀더 두고 봅시다. 어떻게 될런지. 어. 너무 어 성급하게 뭔가를 결정을 내려, 내리려고 려내 들면 맞아요. 손해가 난다. 어 손해가 난다. 손해가 한저7할 정도 날수 있어요. 만약에 성급하게 하면. 어, 건지는 건한3알 정도 걸리, 건질 수 있다는 거지. 더이 사람의 능력으로 얼마 이 얼마큼 해줄지는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 어느 정도는 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어. 근데 그게 많지는 않아. 어, 많지는 않고 조금 더 두고 봅시다. 어떻게 될런지. 어. 어... 그래요. 어, 이번 카드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제가 쭉, 어, 여기서 지금 궁금증은 이제 거의 다 풀어낸 것 같아요. 음, 풀어낸 것 같아서, 어, 이번 카드는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시고, 여러분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만나요. 여러분 안녕. 네, 3번 카드 리딩. 어, 만날수록 아, 실망스러워 아, 만날수록 희망적이어야 되는데 만날수록 실망스러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 이, 저, 저기 뭐야 이거 뭐, 뭐야 여러분 헤어지셨어요 헤어진 사람 생각하는 건가 이거 아니면 어, 지금 현재 이 사람하고 있으면서 옛날 사람이 생각나는 건가 음. 어디 봅시다. 음? 어디 보아요. 만날수록 실망스러우면 안 되는데. 어디 가요. 여러분들이 처음하고, 어, 음. 아, 그, 여러분들은, 음. 성격이 카드상에서 이렇게 보여지는 거는, 이 사람인지 여러분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조금, 어 변한 것 같아. 어 처음에는 되게, 뭐라 그래야 될까? 음좀 밝, 밝은 사람이었다면은, 이 사람을 알고 나서부터는 약간, 음 얼굴에, 어, 뭐, 미소가 조금 적어졌다? 뭐, 어, 적어지고, 어. 그런 거지. 어, 이 사람하고는 의견이 그렇게 잘 맞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어. 의견이 잘 맞지는 않았다. 어. 뭔가 하나를 하려 도 부딪힘이 많았다. 어. 네, 이, 저기 막, 그, 저기 막, 이, 이 친구 어디 멀리 가 있어요? 그런 거가 떠났어요? 뭐 직장을 옮겼을 수도 있고 이사를 갔을 수도 있고 아니면 마음이 실질적으로 떠났거나, 어 아니면 뭐 저기 막 나라를 떴거나 정말 나라를 떴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을 수도 있겠지. 어 근데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오고 싶어하는 건 맞아요. 어 오고 싶어하는 것은 맞고 여러분들에 대한 생각도 있고. 그렇지만 잘 모르겠노라 이렇게 생각을 하네. 음 그때 그 당시에는 우리가 감정이 꽉차 있었을 적에는 참 좋았는데 그때 그 감정으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런데 이거는 이게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실망을 한것 같은데 여러분한테 실망을 했다고 나와요. 왜지? 어, 여러분에게 실망했다라고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저기 막일일그뭐 저기 막 일만 중요시 생각했었나? 이 사람은 뒷전이고. 음. 여러분들이 자기 목표, 자기 일, 어, 어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이 사람이 아니었었나요? 어, 그런 것일 수도 있어. 왜냐면 내 일을 갖다가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 어, 저기 막이 뭐, 사람이 여러분들 보기에는 좀 뭐랄까? 아. 야, 조금 우리가 이 나이를 먹었으면 어, 이 현실에 좀 저기 순응하면서 살아야 되잖아. 뭐옛날 사랑 타령이 타령 사랑 타령이냐. 어, 잘 먹고 잘 살려면 남들보다도 더 노력하고 살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하고의 만남이 어, 시원치 않았던 게 아닌가 해요. 음. 여러분들은 조금 그런 것 같아 어, 목표지향적 어, 성취감 어, 이 여자든 남자든 상관없어 왜 성취감은 남자들한테만 있으란 법이 있냐 이거야 음, 여러분들한테 는 그런게 있다 이거지 그래서 조금 음, 딱딱하다 음, 딱딱하다 그래도 처음에는 이 친구한테 그래도 저기 그, 저기만 시간을 좀 내줘가다 어느 시점에 가서는 아 우리가 어 어떤 생활의 안정을 맞으려면 이렇게 해가지고는 되지 않는다. 너를 만나다 보니까 자꾸 일에 지장이 생겨. 어, 데이트하다 보니까 이제 지장이 생기니까 조금 덜 만나자. 이랬던 거예요. 어. 덜 만나자. 어. 우리 지금 너무 많이 만나고 있어. 어. 너무 만나고 있으니까 그냥 일주일에 한 번만 만나자.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이 만나자고. 우리, 우리 사랑하는 사이 아니야? 그래도 두세 번은 만나야 되는 거 아니야? 최소? 이렇게 된 거지 야 일주일에 한번또 많아 기러기 부부도 있잖아 우리가 부부야 뭐 이렇게 된 거지 어 그런 거예요 남자는 조금 더 많이 만나고 싶고 여, 여성분은 꼭 여성 이 카드가 남성분이 뽑았을 수도 있지 암튼 음, 이 카드의 주인공은 아 우리가 지금 너무 자주 만나는 것 같다 어, 너무 자주 만나는 것 같으니까 음 너무 자주 만나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좀어 만나는 걸같다 조금 자제하자 그래서 상대방이 조금 실망을 한것 같아요 음 실망을 했다 음. 어디 네, 보아요? 음. 근데 왜 그렇게 말을 해 놓고서 여러분 내가 너무 심했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가? 음, 내가 너무 심했나? 음. 아, 이 사람이 화를 많이 냈구나. 그런 것 같아요. 어. 이 사람이 어, 여러분한테 어, 화를 낸것 같아. 내가 너무 심했나? 너무, 내가 너무 내 맘대로 하려고 그랬나? 음. 왜냐하면 나는 솔직히 어, 아쉬운 게 없으니까 여러분은 아쉬운 게 없어요. 어, 아쉬운 게 없다 보니까 어, 왜 예, 솔직히 닦아놓고 말하면 이만한 남자는 얼마든지 구할 수 있어. 음, 여러분 능력에. 그러니까 아쉬운 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네. 아닌가요? 음, 아니면 뭐. 그같 어. 그러니까 애만 이 남자는 애만 타는 거야. 어. 애만 타는 거예 어. 여러분들은 아쉬울 게 없다. 어. 그래도 이 사람을 생각을 한다. 생각을 하기는 한다. 어. 내가 너무 심했나? 어. 어디 보아요. 음. 어, 왜냐하면 이 사람이 어, 여러분 때문에 실망해가지고 좀 멀리 갔나? 어, 그런 느낌이 나. 어, 아니면 마음이 멀어졌다던가. 어.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곁에 있을 때는 내가 이 사람한테 이렇게 어,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멀어지고 나니까 어떻다? 어. 고독하다. 어, 고독하다. 어, 후회가 된다. 어, 후회가 되는 거예요. 후회가 되고 이 사람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지. 응. 그때는 내가 아쉬울 게 없다 생각했고 너만 한 사람은 언제든지 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응. 내가 틀린 게 아닌가라는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런 게 오는 것 같아요. 응. 사실상 여러분들이 잘났지 카드상 보면 여러분들이 더 잘났어요 이 사람보다 뭐 직장 상사일 수도 있고 뭐 그런거지 음. 뭐 여러분 저기 막술 많이 마셔요? 술, 술 마신 것 같은데 맞어 음, 이 사람도 이 사람도 갈등하고 있는 거 맞고 이 사람도 갈등하고 있는 거 맞고 어, 갈등하고 있는 거 맞고 어, 솔직히 불안해요 음, 불안한 마음이 없지는 않아 음, 내가 잘한 건지도 모르겠고 어, 내가 잘한 건지도 모르겠고 아 내가 그리워하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좀 그래. 어,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너를 그리워해라고 말하기도 그래. 이게 상대방일 수도 있고 여러분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 어. 왜냐하면 이게 지금 여러분인 것 같아. 왜냐하면 이게 다 어, 여자 카드가 이렇게 쫙깔린것 봐가지고 는 여러분이다. 아니면 그럴 수도 있지 상, 어, 상대방의 성격이 어, 이럴 수도 있고. 음. 그렇지만 이거는 여러분인 것 같아요. 음. 아, 저기만 사연을 듣고서 알아서 감안해서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바뀌어서 나오는 케이스도 종종 있어. 왜냐면 남녀의 성격이 뒤바뀔 수도 있는 거니까. 음. 자 어디 봅시다. 그러면 왜 여, 빠져나오지 못하냐? 그럼 이 사람한테 그럼 과연 연락이 올까? 연락이 올까? 여기 지금 연락이 안 오는 것 같아. 연락이 올까? 연락이 올까? 연락이 올까? 어디 보자. 연락이 올까요? 연락이 올까요? 어, 연락이 올까요? 연락이 올까요? 응? 연락이 올까요? 연락이 올까요? 어디 봅시다. 연락이 올까요? 연락이 올까요? 연락이 올까요? 음, 연락이 오기는 올것 같은데? 음, 연락이 오기는 올것 같아요. 음. 연락이 오기는 올것 같은데, 어디 봅시다. 깔끔하지가 않아. 뭔가 느낌이 올것 같기는 한데, 음, 오. 어. 오겠네. 음. 연락이 올것 같아요. 어. 연락이 올것 같고, 어디 봐요. 제발 이, 이 카드 좀 좋게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음. 여러분이 음 연락이 오겠네 여기는 확실히. 어 여러분도 그렇고 어, 상대방도 그렇고 어, 지금 깔끔하게 있지를 못해요. 어, 그리고 너무 그 뭐랄까 감정적으로 어, 그래. 음, 그리고, 이, 여러분, 이, 이 사람이요, 음, 조금, 그, 그래, 여러분들보다 지가 살짝 어릴 수도 있고, 어, 저기, 낮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나이가 조금, 어, 연하, 요즘에 뭐, 선설년는 연하도 아니지. 암튼, 음. 그렇지만, 그런 건 있어요. 그, 극지 않는 복권과도 같은 거야. 이 사람한테는 가능성이 있어요. 어, 가능성이 있어. 그리고 나쁜 사람 아니에요. 카드상 보니까 나쁜 사람 아니고, 어,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갖다가, 나이 카드를 봤을 적에는 그냥 조금 더 두고 보면 어쩔지 않을까 싶어. 어. 두고 본다는 거는 긍정적으로 재검토해 보는 게 어떤가 싶어요. 카드상으로 봤을 때는 뭐이 사람은, 음, 깔끔해. 깔끔해, 성격. 어, 물론 단점도 있어. 어, 단점 없는 사람이 어디, 단점 있는, 단점 없는 사람이 있나? 있어요. 좀 말할 때, 어, 그, 좀 필터링이 조금 덜된 감은, 어, 있어. 필터링이 덜된 감도 있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도, 이 사람은 뭐 사기치거나 이런 그런 건 없어요 어, 그런게 어디 한군데서도 보이지 않아 어. 이 사람은 거짓말을 갖다가 할수 있는 구조가 못 되는 것 같아요 음. 음흉한 데가 없다. 음, 음흉한 음 데가 없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조금 더 노련하지 그런 걸. 저 아닌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거짓말 잘한다 이게 아니라 이 사람에 비해서는 여러분들이 더 노련하다라는 걸 갖다가 말을 해주는 거예요. 어. 그 뭐지? 그 인간관계에서나 어떤 그 감정을 다루는 부분에서나, 그러니까 내가 포용해야 될 때는 확실하게 포용할 줄 알고 결정을 내려야 할 때는 확실하게 결정을 내릴 줄 아는 게 여러분들이 오히려 더 그런 면에 있어서 더어 낫지 않나 싶어요 카드에서 알려주는 걸로 봐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것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 사람이 실망을 했다, 여러분 아무래도 안 되는 거야, 좀 시간 좀 내달라야 되니까 지금. 너 지금 생각이 있어 없어 지금 내가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나한테 시간을 내달라고 지금 내가 너한테 일주일에 한번 만나 주는 것도 엄청나게 어 노력한 거야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 음, 왜냐면 내 밑에 직원이 많잖아. 꼭 대기업이나 이런 데가 아니더라도 내 밑에 내가 책임져야 될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어. 그러니까 이 여러분들은 이 사람이 원하는 만큼 만나줄 수 없는 거지. 근데 성약 떠나가니까 어좀 외롭다 이거지. 이만한 사람 어디든지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그렇지도 않아. 사람 괜찮은데 뭐. 단점은 있을 수 있어. 어. 근데 나쁜 사람 아니에요. 음. 여기 내가 정말 아직까지는 그래. 어디 한번 봅시다. 다시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드릴게. 어, 여러분들은, 음. 오, 빨리 만나겠는데요? 만약에, 만약에 불 붙게 되면 빨리 만날 수 있을 것 같고. 아, 어디 보자. 음. 저기, 저기, 수족권 같은데 데이터 어때요? 음. 번하고 싶어 수족관이나 이런 데 데이트 같은 거보하고 싶고 빨리 만나는 것도 빨리 만나는 거지만 만, 만나가지고 뭐뭐 뭐 저기 뭐 제대로 어, 제대로 뭐 하지도 않고서 아 됐다 이럴 수 있어 음내 응, 내 성격에는 이 정도면 진짜 엄청 많이 너한테 해준 거야 난 엄청나게 배려 많이 해준 거야 그러면서 조금 여러분이 이기적이 될수 있어요 음뭐 자기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 어. 이 사람과 관계를 갖다가 어, 계속 좋게 갖고 나가고 싶으면, 은 조금 더 여러분들이 어, 이 사람한테 더 많은 시간을 화려할 필요가 있다. 음.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 놓쳐요. 여러분, 음, 이 사람 놓쳐요. 이 사람 주변에 어, 여러분 아니면 안될것 같죠. 어, 여러분 아니면 안될것 같지. 이 사람이 안 그래요. 이 사람도 나름대로 인기 있어요. 어, 주변에 얘 노리고 있는 사람 있고 음, 여, 여러분하고 안 되길 바라는 사람 있어. 지가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음. 어디 봅시다. 어, 여러분이 이번에 만약에 어, 또 그렇게 되게 되면 어음 이제 반대로 이 사람이 여러분을 안 보려고 할수 있어요. 그거 아셔야 돼. 음이 사람이 한이 이번에 만약에 데이트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변하지 않고 이렇게 또 한다면 그때는 이 사람들이 여러분의 말을 갖다가 기기우려 듣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음. 조금만 기다려봐요 어, 중요해 지금 되게 중요해 어쩌면 여러분이 이 사람한테 이렇게 대하는 것도 분명히 이 사람을 주변에서 노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 여러분이 알아요. 여러분이 알기 때문에 여러분이 더어 이렇게 행동하는 것 같아요. 어. 예, 여러분이 더 이렇게 행동하는 것 맞아. 어. 주변에 얘를 노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음. 근데 처음에는 얘를 노리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왜 그랬냐? 얘왜 그랬냐 하면은요.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갖다가 어, 지금 처음에 관계는 되게 좋았어요. 관계가 되게 좋았는데 문제는 여러분이 너무 바쁜 거야. 어, 그러다 보니까 사사건건 마찰이나 이렇게 생긴 거야. 데이트 문제로 어, 자꾸 만나는 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멀어지게 됐던 거고 여러분은 그 과정에서 얘를 갖다가 밀어낼 생각을 이미 하고 있었어요. 음. 한 번은 밀어냈다라고 봐. 어, 꼭 헤어져! 이게 아니더라도, 이 사람한테 어떤 마음을 심어줬다라는 거예요꼭 말로 헤어져라 그래야지, 해, 해, 저기, 막, 그거 알아듣나? 어떠한 그, 자꾸 귀찮아하고, 어, 귀찮아하고, 어, 저기, 막, 일주일에 한 번은 만나는 것조차도, 어,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정성을 안 담았을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다가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음, 그래, 그래도 이 사람은, 그,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뭐, 뭐, 뭐 부서를 옮겼다거나 직장을 옮겼다, 뭐 어디 이제 어 물리적으로 떨어졌거나 아니면은 마음적으로 여러분들을 갖다가 떠났다는 거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니까, 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 이 사람이 여러분을 그리워했다, 어, 그리워했다. 그런데 어. 어, 그런데 그 와중에, 그 과정에서, 어, 그리워하고 있는 과정에서 얘를 갖다가 누군가가, 어, 좋아하기 시작했다. 껴드는, 어, 껴드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다. 어, 그런데도 이 사람은, 어, 여러분들을 갖다, 여러분들을 갖다가 컨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만나게 됐는데 여러분이 그 내용을 알고서 기분이 나빴던 거야. 만나긴 만났는데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더 툴툴거리고 어, 어, 여러분들이 조금... 어. 좀 행동에 있어서 어좀 성숙하지 못한 그 행동을 취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어 실망 이 사람이 실망을 했어요. 예전에 알았던 우리 파랑새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어 실망을 하게 되고 이 사람이 오히려 여러분들의 말을 더 듣지 않게 됐다는 거죠. 어더 듣지 않게 됐고 오히려 어그 지금 그 껴든 사람 있잖아. 이 사람을 갖다 좋아하고 있는 사람을 갖다가 제거하게 되는 그 어떠한 빌미를 주지 않았나 싶어요. 음 맞아. 어 빌미를 줬다. 빌미를 주게 됐다. 어. 그래서 지금 삼각관계에 놓인 게 아닌가 싶어. 음 그럼 이삼각관계 이거 어떻게 될 건가? 이 삼각관계 어떻게 될 건가? 어 어디 봅시다 이거는 답을 내줘야 되는데 여기서 삼각관계에다 떡 끝나면 뭐야? 어, 그럼 뭐야 지금 이때고 울픈 게 아무것도 아니지 이 삼각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그 여자고 어떻게 될까요? 음. 이 아까 그 여자가 이 사람이 그 여자를 어떻게 생각하나요 지금 이 사람이 그 여자를 지금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 사람이 그 여자를 지금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 사람이 지금 그 여자를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 사람이 그 여자를 지금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 여자하고는 안 되는데? 음. 맞아. 이 사람 그 여자한테 마음이 없었어. 여, 여러분들이, 어, 여러분들이 괜히 지레짐작으로 못되게 본 거야. 그 여자한테 마음이 없었고, 여러, 음. 이 사람이 어 여러분에게 저기 마 저기 하고 있는 건 그거예요. 어 마음에 없었어. 마음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어 자꾸 의심의 끈을 놓지 않네. 응? 자꾸 의심을 해요. 음, 이사, 이 남자가 여러분들한테 오고 싶어하는 마음을 자꾸 여러분들이 의심하는 것 같아. 음. 실망스럽다 이거지. 음, 그것도 못 참아서 음, 누군가 너한테 들이대게 만드냐 뭐 이런 거지. 음. 이 지금 이 관계는요 지금 딱 뽑아보니까 느낌이 났네. 이 여러분들은 이 상태로 이거 아직 결론 안 나요? 음 아직 결론 안 나. 어이이 이 사람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여러분이 어 이게 저기, 저기 막 저기 하지 않아 어, 뭔가 찜찜하게 저기 하니까 얘도 지금 화가 나가지고 화가 나지 어, 자꾸 이러니까 화가 나지. 음 화가 나 어, 화가 나고 그그 그 여자하고는 뭐 그냥 그렇게 나가리 되는 것 같아, 음. 이 사람은, 그, 렇게막 바람기가 많고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음, 바람기 같은 게안 나와. 이게 지 혼자 좋아서, 어, 저기 막그 사람이, 어, 날뛴 거지. 뭐, 이 남자가 그 남, 그 여자한테 마음을 줬다라는 그런 게안 나와요. 어, 그냥 그런 거지, 뭐. 그 어떤 자리에서 뭐, 친절하게 대하고 그러니까, 아, 뭐, 좋게 좋게. 친절하게 대주는데, 너 뭐야, 이, 너 잡, 너 잡고 어디서 눈을 숨을 치고 나를 꼬시려고 들어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 그잖아요 그냥 친절하게 해줬는데 그 사람이 오해, 그 사람이 오해하는 거그것까지뭐 어떻게 할수 없지. 뭐 처음 만났는데 얼굴에다 침뱉으면서 욕하겠어요. 그건 아니잖아. 그런 걸 수도 있어.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세간격만 끼고 보지 말아라. 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왜 그러냐 하면은 어. 과거에 그런 경험들이 있거든. 어, 과거에 그 여러분의 그 남자가, 어, 바람을 펴가지고 깨졌던 그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아니라고 해도 믿지를 못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믿지를 못하고 계속 지금 여러분들이, 어, 저기 막, 계속 마음으로 막 이러, 이러고 있는 거야. 이러고, 이러고, 이러고. 음, 어찌 할까. 진짜 어찌 할지 모르는 거예요. 어, 정말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힘들다라고 하면 계속 이렇게 갈것 같으면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마음이. 이사람들 결국은 지쳐요. 이렇게 되면. 어 결국은 지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 어떻게 돼? 이 말했던 마음이 나중에 요만해지는 거지. 어, 나중엔 요만한 마음도 찾아볼 수 없을걸? 음 그런 거예요. 어, 그러니까 조금 더어 저기 뭐, 만나봐요. 어, 만나보고. 정말 어, 여러분이 확, 확신도 별로 안 들잖아. 어, 여러분 확신 없어요? 이 사람이 바람 폈을 거란 확신도 없어? 음, 괜히 자기 감정으로 인해서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어, 믿지 못하는 마음이 본인을 괴롭게 하는 거라고. 음, 왜냐하면 과거에 그랬던 경험이 있거든. 음, 그렇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음. 그냥 조금 만약 저기다 그냥 저기 막 가볍게 더 두고 봐요 음. 가볍게 그냥 뭐차 마시고 밥 먹고 가볍게 놀면 어떻게 될까 그럼 가볍게 놀면 어떻게 될까 가볍게 만나 술 마시고 밥도 먹고 가벼운 데이트 하는 거는 어떨까요 어떨까요 뭔가 결정하지 말고 음, 가벼운 데이트를 시작하는 것이 어떨까요? 가벼운 데이트를 시작하는 것이 어떨까요? 음, 뭐야. <웃음> 안 되겠다. 음, 음. 뭐, 뭐, 안, 어, 저기, 막, 여러분이 어, 이 사람을 그리워하고 있는 거 맞아요. 어, 지금 이 상태로 계속 갈것 같아. 음, 계속 그리워하고. 음. 답이 안 나와. 카드를 이렇게 많이 뽑았는데도 답이 안 나오면 안 나오죠. 어떻게든 답을 내드리고 싶었어. 어. 그런데, 어, 여러분들의 슬픔은 곧 끝나간다. 어. 이 슬픔은 곧 끝나가고, 하지만 끝나가더라도 여러분은 여전히 망설인다. 어. 계속 망설인다. 어. 에이, 이렇게 망설이면요. 죽도 밥도 안 돼. 응. 어. 이이 이 사람을 마음에 품고 다른 사람을 사귈 수 있는지 그걸 본인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음, 이 사람을 놓치고 후회하지 않을 것인지 그럼 이 사람하고 잘 된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음,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어, 그렇게 불안하면 계속 이 상태로 가는 거예요 음, 여러분 옛날엔안 그랬을 텐데 이런 이런 이런 캐릭터가 아니었을 텐데 음. 근데 여러분이 이런 캐릭터로 변한 건 여러분의 과거에 이런 어, 것들이 여러분한테 트라우마로 남았다는 거예요 음, 그렇기 때문에 누가 와서 뭐라 그래도 어 자꾸 믿지를 못하고 이렇게 되는 거야 어, 이게 뭐야 흔들흔들 흔들리는 거야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잘 다스릴 필요가 있다 이건 그 누구의 문제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음. 자 3번 카드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꾹, 어, 구독 꾹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만나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마지막으로 4번 카드 네 오늘은 제가 이제 가을로 갈수록 센티해지잖아요 음, 그래서 카드는 4번까지만 하고 여러분들한테 그래 좀더 디테일하게 봐드리고 싶어서 참 애를 쓰는데 참 카드들이 왜 이렇게 안 풀리는지 모르겠네요 음. 카드들이 너무 안 풀려 음. 어디 봅시다 한번 제외했던 커플인가요 그런 것 같은데 음. 힘들게 제외했는데 음. 또 다시 어. 음, 원치 않는 어, 길을 간것 같아. 음, 또 다시 아 이게 사랑이라는 게참 사람의 마음을 갖다가 이렇게 번다하게 만들 수도 있구나. 번다하면서도 뭔가 어, 그 번다함의 늪 음, 좁아 좁은, 그, 그, 그, 좁고 깊은 늪 근데 그 좁고 깊은데 왜 이렇게 번다한 것이 많은지 음. 여러분 너무 좌절해 있는 거 계신 것 같아 음. 너무 좌절해 있고 내 인생은 왜 그런가 어, 왜 이렇게 쉽게 풀리는 것이 없는가 뭐 그렇게 고민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나도 내 인생을 갖다가 제대로 잘 살고 싶은데 왜왜 어. 어. 왜 결론은 이렇게 내가 실망스러운 결과를 맞이해야 하는지 음. 나도 나름대로 어, 잘난 사람인데 아, 이 집착의 끈을 놓을 수가 없구나 이게 무엇에 관한 집착이냐 어. 무엇에 자기 인생에 관한 그, 그 슬픔일 수 있어요. 음. 나는 왜 그런지 내 인생은 왜 그런지 그런 것에 대한 어. 실망만 주는 인간들, 어. 실망만 주는 인간들. 어. 맞아. 여러분들은 이 굴레에서 지금 벗어나질 못해 훌훌 털고 나와야 되는데. 그니까 여러분 이 카드의 주인공의 인생은요 참 힘들었어요. 어, 참 힘들었고. 어 고독했고 외로웠다 어 내가 아니면 할 사람이 없었고 어 내가 아니면 할 사람이 없었고 그래 해서 진짜 그런 거 있잖아요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으로 캔디처럼 꿋꿋하게 해왔는데 캔디는 그래도 위, 저기 해피엔딩이잖아요 근데 이 카드의 주인공은 아직까지 해피엔딩을 맞지 못했다 어. 근데 굉장히 그래도 의, 의지가 어, 의지가 의지가 단단해 음 이거 뽑으신 분들은 양력 4월생이 많을 것 같아요. 용띠나 양력 4월생이 좀 많을 것 같다. 그런 느낌이 와요. 좀 남다른 인생을 살지 않았나. 맞아. 그리고 여러분들은 왜 그럴 수밖에 없냐 하면은요, 이 여러분들의 그 환경이 아 음, 진흙탕 같다 그래야 되나? 어 진흙탕 같아요. 어 진흙탕 같고 아뭐 깔끔하지가 않아. 어 깔끔하지가 않고 어 사람들의 말이 많고 어 말이 많고 중상모략이 많다. 어, 유난히 그래. 어 유난히 그렇고. 어내 뜻대로 굴러가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해요. 그래도 의지의 어, 의지의 한국인이라 그래가지고 어, 이런 헬 시추에이션에서도 여러분들은 여러분 나름대로의 열정을 갖고 살려고 노력은 하는데 지금 이 상황이 내 뜻대로 굴러가지 않는다라고 카드에서는 알려주네요. 음, 맞아요. 구설이 왜 이렇게 많지? 아우 주변이 시끄럽네 음 주변이 되게 시끄럽네요 구리이 너무 심한데 지금 여러분이 좋아하고 마음에 두고 계신 그분 음,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 아, 그 사람 때문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인기가 많을 수 있다라는 거지. 어, 인기가 많고, 지금 말이 많아. 막 문자가 막 돌아. 어, 자기네들끼리. 야, 걔가, 걔, 걔꼬리쳤 때문에, 어, 걔는 뭐, 깜냥도 안 되면서 어떻게 그쪽에다가 다리를 뻗지? 뭐 그런 거, 중상모략 같은 거 있잖아. 걔 저번에 걔 누구하고도 만나지 않았어? 뭐 그런, 음에, 어, 근거도 없는, 어, 확인받지 않는, 뭐, UFO야? 어, 뭐 그런 거지. 어, 그, 그 근거도 없는 말들이 막 떠돌아다녀서 여러분들을 괴롭힌다 어, 괴롭힌다 그리고 지금 이제 마음에 있었던 사람하고도 어, 어긋났다 어, 왜? 그 누군가가 끼어들었어요 어, 끼어들었어 음. 근데 그 사람하고도 잘 됐다는 내용은 어디, 이 카드 어디에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어, 그런 마음인 것 같아 헛헛한 마음이면서도 그냥 뭔가 멀리 바라보는 느낌? 음, 멍한 느낌? 어, 그런 게 그런 게 있네 음. 얼마를 더 참고 인내를 해야? 음, 인내를 해야 근데 그 사람이 자꾸 실망을 주는 거는요 아... 사람이 자꾸 실망을 준다. 왜 그러냐. 어. 그 지금 그 사람하고 헤어졌잖아요. 음, 헤어졌는데 그 사람의 여러분에 대한 마음은 우정하고 우정하고 사랑의 중간쯤이에요. 음, 우정과 사랑의 중간이에요. 어쩔 때는 우정도 아니고 사랑도 아니고 뭐 멋같은 마음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 음. 그런 거지 언제든 좋은 사람이 나오면 떠날 수 있는 그런 마음이지 어. 깊지 않은 마음 음. 그래도 어 업, 그 옆에 누군가가 없으면 또 행하잖아 어. 그러니까 어. 그런 거예요 어. 여러분 알수 있을 것 같지 어떤 건지 어. 느낌 오나요? 이미지를 한번 그려봐 어.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람을 좋아하는 마음은 있으면서도 결국은 뒤를 돌아선 게 아닌가 싶어요. 뒤를 돌아섰는데 이 사람에 대한 소식이 어어 어, 들려온다. 사람에 대한 소식이 들려온다. 그런데 그 마음이 사랑이냐 이거죠 사랑이 아니니까 실망을 하는 거지 나를 이용하려고 두는 거니까 지가 심심할 때마다 나를 찾는 거니까 어. 지가 원할 때만 나를 찾는다 그래서 짜증난다 어. 그래서 얘, 얘를 두고서 돌아 나왔는데 또그 지랄을 하고 있다 나는 이이이 이, 이, 이 저기 뭐야 얘, 그 그렇지 이얘 주머니 안에 동 주머니 안에 있는 동전 같은 거지 그 동전이 뭐예요? 딱히 쓸 데도 없지만 버릴 때 버리기도 아까워 동전이라 동전도 돈이잖아. 음 그런 거예요. 너 패복해서 죄송. 음, 패복해서 죄송해요. 주머니 안에 든 동전이다. 딱히 쓸 데가 없다. 요즘에 뭐 공중전화에다가 공중전화도 잘안 걸잖아. 그러니까 공중전화에도 쓸 일이 없지.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왜이 사람이 여러분들이 동전 같은 데도 버리지 못하냐 하면 이 사람은 실제로 감정적인 것에 문제가 있어요. 어. 이 사람이... 음. 겉으로는, 뭐, 되게 잘나 보일지 모르겠지만, 심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에요. 굉장히 나약한 사람이라 그래야 되나? 변덕 맞고, 어, 변덕 맞아요, 되게. 그러니까 여러분을 갖다가 심심할 때마다 주머니 속에다 선을 넣어가지고, 동전을 만지작만지작 만지작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지쳤다라는 거지. 음. 맞아. 이 사람은 어그 꿈을 버리지 못했어요. 어, 어떤 꿈이냐면 자기가 되게 잘났다. 어. 어떤 여자든 자기가 손짓하면 항상 올 것이라는 그런 돼도 않는 그런 자신감이 있어. 야 무슨 참. 나이를 먹는다는 거 생각을 못하냐 나이를. 음. 아무리 자신감 넘쳐도 세월 앞에서는 음, 끝나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제대로 된 사람을 골라야 돼요. 나이 먹으면 먹을 수록 고르기가 힘들어져. 왜? 나만 나만 야가지나 상대방도 야가진다는 거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더 짝을 만나기가 힘들어요. 찾는 게 많아져. 어, 보는 것도 많아지고 그 뭐지? 팔은 안으로 굽는다 그러잖아요. 왜그 말이 왜 있겠어. 그 젊었을 때는요. 그러니까 나이가 어릴 때는 예, 그, 저기, 막, 두려움이란 게 없어.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올인을 할수 있단 말이지. 나이를 먹으면은, 올인은, 그거는, 불가능해. 무슨 올인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올인은 불가능해요. 그런 거 없다, 나이 먹으면. 그니까, 러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 야, 특히 이 새끼. 아, 죄송해요, 이 새끼라 그래서. 어. 너 정신 차려, 새끼야. 어. 이러다 나이 조금만 더 먹어봐. 아무도 거들떠 안 봐. 그러면 어떻게 돼? 어, 낙동강 오리알이야. 낙동강 오리알. 응? 그 강바람이 그렇게 찬데, 거기 오리알 하나가 있어. 누가 거들떠보겠어? 아무도 안 거들떠보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응. 그럼 결국은 어떻게 돼? 어, 꽃뱀한테 돈이나 뜯기는 거야. 이 사람, 이, 이렇게, 이렇게 살면은 이제 절차는 정해져 있어. 어. 왜, 왜냐면 낙동강 오리알이니까 너무, 너무너무 외롭잖아. 그 외로움만을 쫓아서 타겟으로 해가지고, 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품어주다가 딱 뒤통수 추는 사람은 결국은 만나게 된다니까? 음. 어디 봅시다. 음, 그래서 저기, 막이 사람도 뭔가, 어, 자기도 자기 계획을 따로 세웠어요. 어, 자기가 그, 좋아하는 거, 어, 자기가 구체적으로 뭔가가 가장 중요한지 우선순위를 갖다가 두기 시작했다. 우선순위를 시작했고 그리고 여러분 아니어도 이 사람은 계속 주기적으로 다른 사람을 만난다. 왜? 이 사람은 지금 조건을 따지는 거예요. 조건. 어, 조건에 맞고 어,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을 어, 자기의 짝으로 맞고 싶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사람을 만나고 다닌다. 그러나 어, 그러나 어. 그러나, 그렇게 사회적으로, 어 성공한 사람들은, 응, 어 성공한 사람들은, 어, 역시, 응, 어 걔네들도, 어, 잰다, 이거지. 어, 걔네들도 잰다. 왜냐면 하그 사람이 욕심이란 게 있어요. 내가 이만큼 갖고 있으면 이만큼 갖고 있는 사람은 원해. 어, 네가 갖고 있는 게 이만큼인데 이만큼을 본다면 그 사람도 마찬가지야 똑같, 똑같은 똑같 내외로 원하지 않는다는 거지 어,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어, 걔도 마찬가지로 어, 어, 저글링한다 음, 비교한다는 거지 너만 비교할 줄 아냐 어. 그래서 이 사람 역시, 역시, 또한 비교의 누군가한테 비교의 대상이 되었고, 어, 비교의 대상이 되었고, 이 사람 역시, 어, 이 사람이 여러분의 마음을 갖다가 아프게 한 만큼 이 사람도 되받았다라는 거예요. 어, 이 사람도 돌려받았어요. 음. 여러분들을 갖다가 그렇게 힘들게 한 만큼 이 사람도 받, 고 있다. 받고 있다. 어, 받고 있다. 음. 그런, 음. 그런, 그런 거가또 저기 한, 네 글자로 뭐라 그러죠? 자업자도. 어, 자업자도. 음, 지금 저, 각 초, 초조해. 자꾸 시간이 가는 것에 대해서 초조하고, 음, 이 사람 조금 나이가 있지 않나 모르, 모르겠네. 음, 결혼 정년기를 지난 느낌이 딱 들어요. 어, 이 사람도 자기가 자기, 뭐 자기 조건에 맞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진짜 사방팔방 다. 어, 진짜 모든 사람을 다 섭렵하고 다니는 거 아닌가 싶어. 어, 맞아요. 음, 계산적이다. 어, 굉장히 계산적으로 사람을 만난다. 어, 이 사람의 마음 속에는, 여러분, 이, 이 사람이 이런 것 때문에, 어, 이런 것 때문에, 어, 저기, 막, 이걸 보신 것 같아. 어, 자꾸 실망스러운 거지. 어, 이 사람한테 자꾸 실망을 느끼고, 이, 저기, 막, 이 사람이 어, 어디 어갈것 같은데? 음, 뭐 가다 영원히 가는 게 아니라 뭐 잠시 뭐 아, 그런 거지. 어, 여러, 여러 명이 어울려서 뭐 어디 갈것 같아요. 어, 그런 것 같아. 갈것 같고 거기서 자기한테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자기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거기서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난다. 이 사람은 허황된 꿈을 버리질 않네. 허황된 꿈을 버리지 않네. 아. 그이 사람은 자기가 뭘할 때마다 요 좌절을 하거든. 잘안 돼. 어, 여러분만 안 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도 항상 이 사람의 라이프는 그런 라이프예요. 어, 뭐 하나 진실되게 하지 않고 사람을 사귈 때 굉장히 계산적으로 사귀기 때문에 어, 처음에는 이 사람한테 혹하고 들러붙었다가 다들 이 사람의 실체를 알고 나면 떠나가요 어, 떠나가 근데 이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꿈을 버리지 않아 자기의 꿈을 버리지 않고 자기는 꼭 이런 사람을 만나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매번 좌절이 되면서도 계속 그렇게 해, 행한다 매번 좌절이 돼요 이 사람은 꿈을 이루지 못해 맞아요 음, 이 사람은 정신 못 차려요 음, 이사람 정신 못 차리고 음, 안 돼, 다안 돼. 음, 그냥 여러분, 이 사람 원하세요? 음, 그걸 묻는 거야. 이 사람 원하시면 그냥 내버려 두세요. 음,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나? 그냥 내버려 두면 여러분한테 올까? 한번 봐 드릴게. 원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음, 그냥 기다리면 올까요? 기다리면 오나? 그다리면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오나? 내버려 두면 오나? 내버려 두면 오나? 내버려 두면 오나? 내버려두면 오나, 내버려두면 오나, 내버려두면 오나, 내버려두면 오나, 내버려두면 오나, 내버려두면 오나, 내버려두면 오나, 내버려두면 오나, 내버려두면 오나, 이 뭐야? 글씨가 안 보여. 음, 내버려두면 오나? 내버려두면 오나? 내버려두면 오나? 안 와요? 음, 내버려두면 오나? 내버려두면 오나? 내버려두면 오나? 어, 이 사람은 안 와요. 이 사람은 그냥 포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어. 오고 싶은 마음이 없지는 않아. 어, 오고 싶은 마음이 없진 않은데, 이 사람이요. 여러분하고 이렇게 돼 있으면서도 누군가가 주변에 또 있어요. 누군가가 좀 웃긴 게 누군가가 있으면서도 여러분을 생각해요. 어, 그거는 계속, 어, 될 거야. 왜냐면은 이, 이, 지금 이 사람하고 여러분은 그, 보니까 같은 그, 저기, 뭐, 바운드리 안에 있어서, 어, 자꾸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자꾸 소식을 듣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여러분 생각은 해. 오고 싶기도 해. 하지만 이 사람은 이 사람의 꿈을 당분간은 안 버려요. 어, 이 사람은 자기가 목적한 사람을 찾을 때까지 계속 그렇게 만나고 돌아다닐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하고의 관계는 갑작스럽게 끝난다. 갑작스럽게 끝나지만 이 사람은 그래도 필요할 때 자기가 필요할 때는 결국 여러분한테 연락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실망스러운데도 이걸 갖다 보는 거잖아. 어. 만날수록 실망만 시키는데 어찌할까요? 어찌할 바에 모르잖아요. 여러분들도. 이 사람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사람 못나요 음, 놓게 되면 조금 시간이 지나야 돼요. 당분간은 계속 생각이 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어, 당분간 계속 생각이 날 것이다 그럼 선생님 저는 남자 없이 어, 여자 없이 이렇게 계속 살아야 되나요 어, 아직 가을인데 어, 가을이 그 겨울에 크리스마스 때 저도 저기 말 데이트 하고 싶어요 그럴 수 있잖아 어디 한번 봅시다 이 사람 아니면 남 사람이 없나 이거 봐 드려야 될것 같아요 그냥 이대로 끝난다 그러면 너무 좀 여러분들이 속상할 것 같아서 어디 봅시다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까요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까요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까요?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까요? 응.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까요?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까요? 새로운 인연 주변에 사람은 없진 않은 것 같은데요. 응. 새로운 인연이 어. 여러분한테 호감을 느끼는 분은 없지 않다. 응. 없지 않다. 응. 오, 어. 근데 그 사람하고도 또안 되네. 응. 호감을 느끼는데 갑자기 안 된다? 어. 갑자기 무슨 일이 또 생겼나 본데? 봅시다. 그러나, 어. 그 사람이 갑자기 일이 안 된다. 음. 어, 주변에 여러분들한테, 그, 호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었어요. 호감을 느끼는 사람이 지금 있, 있을 수 있어. 지금 있거나, 있었거나, 이게 과거형일 수도 있고, 지, 어, 저기, 막, 지금 진행형일 수도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이, 어, 저기, 막, 음, 그 사람 역시도, 그 사람 역시도, 그런 것 같아. 그, 어, 저기, 막, 여러분들한테 그, 그렇게 깊은 관심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게, 어, 갑작스럽게 무너지지 않았나. 그래도 여러분들은 이 사람한테, 이, 이 사람한테 매너 있게 대했어요. 매너 있게 대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여러분한테 그닥 매너 있게 대한 것 같지는 않아. 어, 매너 있게, 그, 그닥 매너 있게 대한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그, 음, 그냥, 그냥 일이나 하자. 어, 나 그냥, 내가 다른 거다 때려치우고 다 때려치우고 어, 열심히 일이나 하자. 어, 지금 내가 무슨 이 감정 이 마음으로 어, 무슨 어, 저기 막 뭐, 연애질이냐 일단 열심히 일하고 그 일단은 일이나 하고 그 연애는 나중에 생각하자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어, 연애는 잠시 어, 접어둔 것 같은데요. 일을 어쩌지? <웃음> 어, 일을 어쩌지? 어. 저기 마뭐 제가 그 그러니까 물론 아닐 수도 있어. 음 양력으로 4월생이거나 용띠거나 아니면은 어 양력으로 9월생이거나 음 아니면은 어, 저기 마뭐 닭띠거나 음 일이 잘안 풀려요. 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더안 된다, 더안 된다. 음 저기 마. 뭐 따뜻한 물을 어 따뜻한 물이나 따뜻한 티를 갖다가 많이 드시고요, 음 따뜻한 티를 많이 드시고 그 다음에 음 따뜻한 계열의 옷을 입으세요. 어, 그러면은 조금 더 나아지고 어, 연애의 어, 여자분들이라면은 따뜻한 계열의 옷을 입으시면 연애를 어, 할수 있는 확률이 높아져요. 어. 따뜻한 계열, 어, 뭐, 이제, 뭐, 핑크도 괜찮고, 어, 핑크도 괜찮고, 주황색, 어, 아니면 노랑색, 어, 초록색도 괜찮고, 초록, 초록, 이렇 민트 계열이나 이런 것도 괜찮고, 그런 거, 그리고 이제 좀 옷을 닭하게 입지 마시고, 좀, 뭐액세서리라도 예를 들어서 저기 막 루비 어, 루비 같은 거 별로 얼마 안 해요 어, 루비 반지를 갖다가 여기 새끼에다가 끼고 다니세요 그러면은 연애운이 굉장히 많이 상승할 거예요 이 4번 카드의 주인공은 왜냐하면 내가 그냥 이렇게 끝나면 그잖아뭐 하나 도움이라도 줘야지 왜냐하면 이, 이 카드 자체가 너무 냉해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연애운을상승 상, 어, 어, 상승시켜주는 붉은색 계열을 갖다가 많이 애용을 해라. 너무 닭한 것만 입지 마라. 립스틱도 핑크빛 같은 거 칠하고, 귀걸이 같은 것도, 어, 어 속옷 같은 것도 좀 핑크 계열로 입어라. 어, 그러면은 연애운이 상승한다. 음. 자, 여러분. 4번 카드 여러분 도움이 되셨나요? 어, 전 솔직히, 여러분이 잘 되길 바랬어요, 4번 카드. 왜냐면 이것 때문에. 어, 이거 두개 때문에 잘 되길 바랬어요. 이거하고 이거 보면. 어. 여러분들은 노력형이라는 게 여기서 나오거든. 노력을 진짜 많이 했다라는 게 여기서 나오기 때, 때문에. 이, 왜, 이, 지금 여러분들은 구설이나 이런 것들, 어,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가 많은 사람이다,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되길 바란 마음에 내가 이것저것 많이 뽑았어요. 근데 한동안은 연애운은 스탑이 될것 같아요. 어, 그래서 연애운을, 이, 게 뭔가를 바꿨다 해서 바로 연애운이 들어온 게 아니라 점차 좋은 기운이 들어오니까 여러분들은, 어, 밝은색 계통에악세사리를 해라. 어, 새끼손가락에 붉은색 반지를 껴라. 어, 어, 그러면 아주 많은 도움이 된다. 어, 정, 안 되면은, 뭐, 거울 같은 거. 거울도 뭐, 붉은 계통의 거울 있잖아요. 되게 빨간 거, 어, 장미, 정렬적인 거. 어, 그런 거를 갖다가 하면 좋다라는 거죠. 음. 자, 그리고 데이트, 만약에 누군가에서 데이트할 때도 좀 밝은, 밝고 경쾌한 곳에 가서 데이트를 하라. 그게 거기가 어디냐 하면, 뭐, 극장이나, 어, 아니면 콘서트, 이런 데 가서 하면 좋아요. 오히려, 이런 사주는. 어, 이런 사주가 아니라, 이런, 어, 이런 저기 카드의 내용은 왜냐하면은, 어, 그런 그 소리 같은 것도 다목 기운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한테 남자에 해당이 돼요. 어, 남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가서 연애하면 오히려 성공 확률이 높, 높다. 너무, 저, 어, 어, 너무 정적인 대로 가지 마세요. 음, 좀 활동적인 대를 가라. 그러면은, 어, 성공 확률이 높다. 자. 4번 카드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여러분들의 <목소리도> 달아주시는 댓글 같은 거 제가 잘 보고 있거든요. 네, 잘 보고 있고 여러분들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한테 큰 힘이 되고요. 그리고 열혈 아, 팬들 <웃음>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저한테 제 나이가 어, 최소 4,50 어, <웃음> 이라고 했는데 <웃음> 40은 아니고요. 예. 암튼, 암튼 어, 그래요. 여러분들 그리고 원하시는 주제 있으면요.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어, 아주 열심히 재밌게 어, 여러분들의 가려운 고사정 긁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러면 더 좋은 내용으로 만나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